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봐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보금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에 보면 이단의 정의가 뭐냐 이단의 정의가 뭐냐 어떤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과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하고 그 끝이 지옥 가는 길로 안내한다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죠?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정통이고 진리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어떤 기준들을 정해놨는데, 첫 번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선지자, 이단사비 집단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구원자는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그 죽음으로써 피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의 영곧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보혜사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곧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안내할 자가 성령을 받은 바로 나야 이렇게 해서 통일교 문선명씨가 나오고 그 뒤를 이은 한학자씨가 나오고 안상홍씨가 나오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김남희가 나왔지만 배도함으로 추방되고 자 이제 오늘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공주님들이 일주일이란 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체를 제가 종합해 줄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1884년 85년도, 대동강의 테토마스 성교사를 비롯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서 이제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 130년 130년, 140년 이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김성도, 백남, 백남준, 박태선, 문선명, 유재열 조이성, 황국주, 정득은, 이렇게,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너희들을, 인간들을 하나님 곁으로 안내할 그 구세주가 나다! 이러면서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1920년대부터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고 1950년대 이제 유교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일제 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1945년 5년에 독립을 하고 1950년에 유교가 터지고 그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사는 이 국민들이 너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이단 사입의 교주들이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물론 그 시기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시련과 고난도 많았지만 백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분포도가 면적이, 면적에 비해서 교회의 분포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남도가 교회의 분포도가 가장 많아 그리고 전라남도 중에서도 순천 여수가 교회의 분포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여수의 교회의 숫자가 땅 면적 분포도에 보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자 이제 신천지 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천지 교리로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120년부터 1920년부터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자신을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비유 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써먹은 것들이 너 성경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뱀이 나오잖아 뱀이 정말 그때 뱀들은 정말 말을 할수 있었을까라고 물어요 응? 야 뱀이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야 뱀이 정말 계속해서 만약 흙만 먹고 산다면 그게 살수 있을까? 요즘 뱀들은 파충류 먹고 살잖아. 개구리 잡아먹고 사는데 어떻게 흙을 먹고 살 수가 있지? 정말 그 뱀이 뱀일까? 먹으라고 했던 그 흙이 정말 흙일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성경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사입이 교주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편리상 선악과라고 칭하자고 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데 그걸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가 하나 있죠 자, 이제 신천지 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많이 유혹을 하면 대부분이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일, 여기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많이 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갈수 있는데 인간의 죄 문제는 이 선악과라는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그 불순종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불순종 아버지 창조주님 저는 이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저에게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살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지식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어. 이게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자체를 먹고 죽었다고, 죽게 었다죽 되었다고 했을 때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예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보,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 생명을 가진 창조물이나 무생물들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질 이 생명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독사의 독이나 보고의 독이나 이런 독들이 악하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왜 가만히 있는 뱀을 발로 차냐고. 왜 발로 차서 독에 물려 죽냐고. 그 독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인간이 괴롭히고 했으니까. 뱀한테는 그 독은 자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구상에 많은 석탄이나 석유가 있어요. 근데 그 석유나 석탄이 잘못돼서 나오면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이게 터져버리면 자유수 없이 많은 자연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석유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콜타르하고, 콜타르라고 하는 그 껌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악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다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 자체도 그렇고. 자, 이제 신천지 교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 처음에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금방 과정을 걸쳐요.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관계를 아주 두텁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 개인 모든 정보를 다 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신천지에 데려갔을 때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센터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센터에서 처음에 시반 나무새를 비롯한 비유풀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을 배워요. 1개월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중등과정. 세 번째로 고등 과정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요한 요한 계시록을 배워요. 그래서 복음방 센터에서 6개월 과정하고 입교 서약서를 쓴 다음에 이제 1, 2개 들어가서 1,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이제 아주 이제 반증 교육이나 상담 이 상담소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천지인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 10개월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꼭 필요해요.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초등과정 1과 2과 초등과정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등과정 처음에 들어가면 성경론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신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구약의 애연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공부를 해요. 신천지에 가면 예수님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성과 악의 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초동 과정의 일과에서 첫 번째 시간에 성경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구약의 애연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선과 악의 구분을 배우면서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 비밀을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배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 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입니다 예. 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죠? 네. 그죠? 신앙생활 왜 하세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가는 건지 알아야겠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밭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되고 난 후에 이 가지에 새가 곁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원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 지금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 가지에 새가 곁든다 새가 앉는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무처럼 보여요? 이게 어떻게 뭘로 보여요? 천국으로 보여요? 이게 천국 같아요? 저는 천국으로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보지 보, 이게 천국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응? 왜 천국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시가 뭔지, 나무가 뭔지, 가지가 뭔지, 새가 뭔지, 비유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 천국 비유를 이 나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 생명나무, 선악나무, 시반나무새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 역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소속된 참목자가 가르치는 참 진리를 받은 참 성도들과 사탄의 거짓 목자에 소속된 거짓 목자가 말하는 진리를 받은 가라지, 거짓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 서야 되겠어요? 사탄의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시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로. 그러면 이 종교세계에서 기독교 종교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참목자 참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같았을 때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쟤는 사탄의 자녀구나 가라지구나 애는 비진리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사탄의, 사탄의 조직에 소속되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아?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유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씨는 뭔지 나무는 뭔지 새는 뭔지 알아봐야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정말 생명나무 선악나무과 정말 나무가요이 선악과가 진짜 그 과일일까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보금 8장 11절 보겠습니다. 정말 씨가 무엇인지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자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씨가 무엇인지 먼저 찾으신 분은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씨는 뭐라고요? 씨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와 저희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너희와 저희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비유를 알면 천국의 비밀 암호를 알면 비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탄의 자녀가, 이 사탄의 자녀로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우리가 봤어요, 씨. 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누가 복음 8장 11절, 12절, 13, 14, 15절에 네 가지 씨에 대해서 말씀이, 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말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텐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8장 12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말씀을 마음에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석경 공부를 하게 공부를 하는 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안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면 이 사탄이란 자가 여러분들을 천국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하고 공부를 했지만 절대 밖에 나가서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해서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졸개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바벨론 교회와 참교회, 거짓 사탄의 조직과 하나님의 조직을 분별하다 보니까 많은 세상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만큼은 좀 비밀로 이렇게 지켜 주셔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리가 확실하게 마음 판에 새겨지고 나면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가족이나 교회나 말씀하지 마시고 비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네.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 신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 몇 독이나 하셨어요? 우리 공주님 영도. 응 성경 몇 독이나 하셨어요? 영도. 거짓과 영지는 하지 않는다 몇 독이나 하셨어요? 한 쪽, 한 정도 정도 <웃음> 자, 우리가 성도님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올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1도 가면 상품권 2장 2도 가면 제주도 여행 3도 가신 분들께는 해외여행까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성경 많이 읽어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성지순례 안 해봤어요? 음,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 알아요? 성경을? 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성경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씨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에서 씨가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가지 새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겠죠. 자,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무는 뭘까요? 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누구간 넷살 왕이 너부갓네살왕 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보면 이 박수치는 존재가 나오는데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세상에 박수치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럼 박수치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예요? 뭘, 누가 있어요? 박수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나무는 뭐예요? 사람. 그러면 가지는 뭘까요? 가지.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 남고, 생명 나무고. 생명나무고. 가지는 열두지파장이고. 자 새는. 새는. 새는 뭘까요? 새는. 새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잖아 성령을 뭐로 해놨어요? 비둘기. 새. 여기 새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 조직에 하나님의 이 조직에 이 영적 존재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신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의 구분, 생명나무 정체, 선악나무 정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의 구분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겠잖아요. 목적이 왜 선과 악을 가르칠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차들서 지금까지는 이단 사역이 교주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제 저의 이 교육 내용을 통해 배운 법 들으면서.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사탄의 입장에서 이 사탄이란 녀석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려서 함께 지옥에 가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식을 통해서 수가 수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땅 만드실 때 천천만만 수없이 많은 천사들로 인해서 한 번에 딱 세팅 시켜놨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탄과 함께 땅에 쫓겨난 천사들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란 녀석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거나 인간과 대적하기 위해서 숫자가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은 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천, 애기 천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든지 하나님과 싸우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건 이론이지. 피로, 피조물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이말 자체가 아무튼,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전부 사기예요. 여기서부터 전부 사기. 자,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을 가르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에요. 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인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수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착하게 사는 것, 악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자 선과 악의 문제로 신천지가 끌고 가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선과 악, 선행과 악행 이런 문제들로 끌고 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 문제와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금 초반부터 신천지 초등 교회, 교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그비유풀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을 아주 틀어 버려. 틀어 버려.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를 여기에서 선과 악의 구분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나무는 사람이니까 참목자 참목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은 알곡 성도들이 있고 사단에 소속된 거짓 목자, 거짓 목자가 전하는 이 비일 진리를 받은 가라지 염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진리가 아닌 모든 곳은 사단의 조직이고, 바벨론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해 오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진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소속의 알곡성도로서 양으로서 살아가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단의 조지 바벨론 이 타락한 교회들 여기에 소속되어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갈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비오풀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면 헌금이 너무 많아. 감사헌금, 건축헌금, 11조,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헌금 복도가 매일 헌금 내라, 헌금 내라. 설교를 시작하면 군대 얘기, 자기 자랑, 예와 성경 말씀은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저와 이, 이곳에서 비오프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질린지 비질린지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이지, 않, 보, 보이지 않고 목사님이 이 사탄으로 보여요. 거짓목자로 보입니다. 이래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중등과정 고등과정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새언약이라고 하는 이걸 비유로 풀어서 신천지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 여기, 여기 그림 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탄 사탄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 성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자이 사탄이라는 놈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과 이 수평 선상에 동등, 동등한 이 선상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 사탄은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속물이에요. 종속물.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 이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혜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식의 나무와 지혜의 나무, 그 지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나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진짜 나무 진짜 나무 근데이 나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이 실제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조금 멋지기는 했겠지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웅장하고 멋지긴 하지만 실제 나무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고 가고 계속 볼 때마다 이두 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의식지 문제와 생존권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지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비며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섞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 선악과가 진짜 선악과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두 듣고 나면, 이제, 씨반 나무 새부터 시작해서,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받은 마음교회, 새는 영, 그 뒤로 삼식과로 만들어져 있어요. 초등과정이 삼식과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죄의 이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틀 자체를 비우풀이를 통해서 완전 방향을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다른 영.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그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창조주의신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10편 104편 30절, 욕기 33장 4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에게 소속된 피조물 영을 성령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단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은 이만이 총의 장딱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신천지인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신천지인들이 받을 영은 하나님의 영,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피조물 죽은 숭교자의 영, 타인의 영이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게 신천지가 받을 영이고 다른 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 성령이, 한 하나님 한 성령이 다수의 인간에게 다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요. 성경은 한 성령 한 성령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이제 해가 떴어요. 태양은 하나예요. 태양은 하나지만 이 하나의 태양에서 수없이 많은 빛들이 지구를 비춰서 지구에 70억, 80억이 넘어가는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생존하게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다 살아가요. 이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요. 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여러 인간들이 다 생존해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5분 남았는데 여기서 신천지 결론만 얘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오후나 아니면 안되면 내일쯤에 한 40분 정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신천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게 언약관이라 그래요. 애언약 새언약이 있는데 애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어. 그러면 신약이 있는데 그 신약은 새언약이 뭐냐? 새언약은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한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통일교 문선명씨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야 아버지 이 문선명이 이 시대 구원자야 문선명이 죽고 나서 광명 해달 문선명 총재 대신에 이제 한학자, 어머니가 우리의 구원자야.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새하늘새 땅,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보내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상홍 하나님이 지금 죽으셨고 무덤에 썩고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 대신에 이제 달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야. 구약시대의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이셨지 초림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지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이 임한자 그래서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님이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을 것 같아서 만민의 어머니 김남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딱 세우려고 했는데 배도 멸망 쫓아냈죠 그래서 이걸 이단 사회비 집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대별 구원자, 삼시대론이라고그래 구약시대에는 성부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초림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이 만, 나, 이만이, 장길자, 하나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가 결론이에요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대별 일곱 시대 혹은 여덟 시대, 삼 시대로 쪽에 쪼개요. JMS 정명석이 삼십 개론에서도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 이만이가 시대별 구원자 교리의 결론이에요. 아담 시대 때 구원자, 아담 시대 때 배도하고 멸망함. 새 목자를 세운 게 노아. 노아 시대의 배도자가 나타나서 멸망. 그리고 아담, 모세, 요수아. 자 예수님의 예수님. 여기서 시대별 구원자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칭의,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을 때그 칭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대별, 배도 멸망 구원, 배도 멸망 구원, 시대별 약속의 목자. 자, 아담 시대에 아담이 구원자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긴자 이만이 총회장입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 천지 창조 재창조의 역사 신천지가 말하는 천지 창조는 유일 창조가 아니에요. 육일 창조가 아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육체를 들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계속 배도하고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만희 총회장이 바벨론, 일곱머리, 일곱목자, 청지기 교육원, 이 세력에 싸워서 승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 나라를 창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은 이만희 총회장의 육체에 임해요. 계시록의 내생물은 네 신천지의 전국 사회장의 육체와 하나가 돼요. 계시록의 일곱령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일곱령은 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신천지는 이 일곱령이 신천지의 칠교육장의 육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지금 죽어서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 열두 제자들의 영이 신천지 열두 집화장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것.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영적적 신과 인간이 한 육체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 교리. 영계보좌 육계 보좌 구성의 완성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우리 공주님들이 신천지에 열심히 전력질주한 목적이 내가 14만 4천명의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14만 4천개로 조각을 내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왕국, 내아의 제국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서 나에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명예, 권력 모든 그 나눠진 나라의 제사장이 되면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정말 멋지게 모실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신천지인들의 하늘에 14만 4천명의 순교자인들이 신천지인들의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순교자는 죽은 타인의 영혼이에요 죽은 타인의 영혼 여기서 내 영혼을 찾아야 돼 이제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찾자는 거예요. 이 교육의 목적이 나의 영혼 나의 주인을 찾자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야 이 예수님의 성령을 찾을 수 있고 나의 영혼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다시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